안녕하십니까 1월 18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나스닥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뉴욕주 제조업지수가 예상치인 마이너스 8.1을 크게 하회한 마이너스 32.9로 발표되자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했는데요 다음달 발표되는 ISM 제조업지수의 둔화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에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 완화와 연준의 긴축속도 조절 기대감에 성장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돼 나스닥은 혼조세를 보였네요. 특히 테슬라는 최근 가격 인하로 중국에도 판매가 증가했다는 전망에 7%나 상승하며 나스닥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원유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연인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3대 지수 중 다우지수에서 1%가 넘는 큰 하락을 보였는데요. 골드만삭스가 10년여 만에 최악의 주당 순익 발표로 7% 넘게 하락한 등 금융주의 낮은 실적 발표로 다우지스의 하락을 키웠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종목 이슈에 대한 시장은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 d 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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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치는 마이너스 6.8%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하락한 0.8%로 예상됩니다. 동시간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0.3%이며 예측치는 하락한 마이너스 0.1%로 예상됩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금일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 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